근데 포인트 잉클린이니까 그렇게 무섭질 않을 거야 병원? 주사 바늘 응? 음, 주사기 싫어 응? 음, 병원에 도착했나봐 아! 마침 잘됐군 아! 의식을 회복했구나 그럼 지금쯤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야 그 괴물이 널 공격했는데도 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건지 미안하기도 이유는 몰라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린 지금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우리를 끼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악몽 속에 갇혀버린 것이야 또 눈이 좋아서 손가락 몇 개로 끝날 수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 당했어 의상인가양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야. 지진? 비려 먹. 그럼 나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 봐. 이곳에서의 인생은 거짓이다. 음. <놀람> <놀람> 뭐야?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 새로운 괴물 출현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짓을 한거이 <웃음> 뭐야 이거이난 <웃음> 아니야. 혼자 어. 기록런 이런, 이런, 0 0이4 h 3 9 m 음. 다들 입을 다물도록 하세요 예못본 것도 못본 거고 있던 일도 없던 거야 알았지? 손가락 몇 개를 잃어버림 상태 호전됨 발견된 장소 다리. 이 아저씨 뭐야 여러 군데 치명적인 자상 마비 증세 정신적 충격 현재로서는 치료 또는 회복 불가 유일한 방법 깨어날 방법 찾기 얘가 꿈속이란 걸 자신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작은 공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로 꿈인 걸 알면서도 서로 꿈이 꾸미, 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같아 지금 부서져버린 유년 시절의 꿈.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난아니 내가 그러지 않았어. 음. 오장남 <웃음> 이게 복도에서 왼쪽, 오른쪽인데 피칭 게임 아냐 이거? 가위를 얻었다 컴퓨터 컴퓨터 해보자 게임하자 악무 어? 응? 응? <웃음> 으아부흙 거미 녀석들이 또 알을 까지 뭐야 <웃음> 콜록콜록 혹시 그 망할 거미들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난 정말 거미가 싫어 거미가 어때서요? 알력이 말합니다. 날 먹어주세요. <웃음> 여기 말하는거야? 아닌데? 또? 여기래? 16번 방 범미를다 짜부시켜서 죽여야 되나봐. 대한민국. 병을 얻었다. 아, 병이 담을 수도 있어. 그냥 짜부시켜 죽,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이렇게 또 분기점이 생기나봐요 님들아 그냥 때려잡았을 때 루트가 있고 여기서 병에 담아서 뭔가 할수 있는 루트가 있고 에 식당인가 보구만 어 그럴 수 있어 응. 내가 어렸을 때파브르라 불렸다고 이걸 얘한테 이제 준거야 아니 이든 예, 제가 듣기로는 분기점이 많은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막, 굿엔딩이 있고, 보통엔딩이 있고, 배드엔딩이 있고, 이러지 예. 그게 뭐지? 병원에 거미를 가둬 놓았다고? 음, 이렇게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 거미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예전부터 항상 애완동물이 키우고 싶었거든 어, 난 준다고 한적 없는데? <웃음>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일하러 갈수 있겠군 <웃음> 마음이 쉽게 쉽게 바, 뀌는 사람인가봐 식당을 다시 가면은, 어, 여기 있네 돈을 주면? 오, 돈이 활성화가 돼 돈을 주면 내가 수프를 한 그릇 주지 거미 수프 주는 거아니야 여군가보지? 자 여기 스의 바다 어 이거 내거잖아 손가락 내거 맞나? 여기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여기를 놓을 수 있네? 어? 이런 외설적인 그림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접착제 접착제랑 손가락을 같이 못하나? 대기실 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 이 양품 뭐지? 자고 있어? 주석이... 주사기, 주석이 안 돼요. <웃음> 의상 가봐. 와우, 목만 있는데 잘 자. 역시 사람은 잠이 보약이야. 열쇠는 또여기겠 있지? 이 뭐야? 중환자실이야? 어또 열쇠 얻었어! 이사람은 뭐지? 인형이 스윙맞고 있고 음, 열쇠를 얻었습니다 베이비 <목소리> <Baby. 웃음> 환지 카드? 어. 이름 없음 나이 41세 주소 최대한 빨리 이식요함 눈알, 귀, 머리카락 상태 안정적 <웃음> 발견된 장소 며칠 전 묘지 부근 눈알, 귀, 머리카락, 이거 찾아주면 되나 보네. 음, <웃음> <웃음> 그렇구나 그래. 이름 테리베어, 머리를 잃어버린 불쌍한 여성. 내가 너의 머리를 찾아주마. 설마 그 머리는 아니겠지? 그 머리는 아니겠지? 그 머리? 화장실? 아, 화장실 잠비 있었지? 천재인데? 아이뭐야 뭐야? 비누, 버섯 피어 있고. 뭐야 이게? 빛나는 병뚜껑? 뚜러뻥? 뚜러뻥 안 돼. 물 내려보자. 아, 어, 뒤로. 한번 더. 안 돼. 막혔어. 꽉 막혔어. 제가 오늘 먹은 게좀 많아서. 아... 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맞지? 머리카락을 얻었어? 이걸로 그... 대머리 아저씨 눈깔 없는 대머리 아저씨 주면 되나봐요 가보자 아저씨 머리카락 미친복지뜯어는 <웃음> 벽보 아아 이오아 어, 깜짝이야 왜 여기 있었군 의사선생님께서 기다리고 있어 최대한 빨리 그상태를 치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말이야 음, 이거 표지도 아니고 가보자 어? 센세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리 와서 숨좀 보여주게 뭐야 이거 철근이... 벌레네? 철근이 아니고 <웃음> 접착제로 붙여보자고? 됐어 어? 세 개잖아? 두 개가 아니었어 멍미 <웃음> <먹> <웃음> 헐... 내 손가락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세개단겨져 있었지? 어 맞아 맞아 근데 왜두 개만 이기 있니? 자, 다 됐다 자네도 나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몸을 사르면서 돌아다니도록 이거 내가, 내가 치료한 거 아니야? 지가 치료한 게 아니고? 간호사 친구를 못본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구만 부디 별다른 일 없이 돌아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론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 얘한테 지렁이 주자 지렁이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누나를 얻었어 띠용 둘다 죽어버렸어 뭐야 이 누나를 야 아재한테 에? 에? 이게 누구 있어? 독보기 아니야, 가위 띠용 <웃음> 찔러버리던데. <웃음> 오누나 누나를 또 얻었어. 어, 너는 미쳤어? 날 그냥 내버려둬. 날. 어? 까마귀야 이거 줄게 어, 물물교환했다 잘했다 키!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이 남자가 아니네 좋아 한결 낫군 오!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역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되는 행동을 하는게 좋지 그런 점에서 볼때 누군가의 눈을 찌르는 것은 좋은 생각 이 아니었던 것같아자 <웃음> 당신 눈이었나? 그래서 한번 말해봐 묘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단서라도 있었나? 전눈에서몇 발자국 가지 않아 공격을 받았어요 쓸모있는 만한건 가지고 오지 못했구요 주변은 돌려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고 흥. 내가 볼땐 우리가 얻게 된 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이 묘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 대신 네가 묘지에 가서 확인을 해주겠어? 난 간호사를 찾아봐야 해서 딱히 구체적인 뭔가 찾는 건아니야 그냥 가서 쓸모있을 만한 정보만 찾아봐줘 아 그리고 넌 가위를 가지고 있던데 잠깐 빌릴 수 있을까? 그냥... 강탈해 가는데? 만약 누군가가 널 해치려고 할땐 이렇게 하면 돼 지